예, 그렇죠? 그렇죠. 예,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자,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 더즈가 이즈 플레이잉으로 바뀌었다고 볼게요. 그러면 부가음은 어떻게 바뀔까요? 그렇지. 이젠트히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가, playid 가 됐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playid. isn't, i i d 오 t 어, 그렇지. 오, 어떻게 알았어요? 아,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예, 맞아요. 네. 과거는 뭐를 해주면 돼요? 뒤들로해 주면 되죠